이름 류민서 생년월일 2002년 10월 14일 태어난 곳 부산 혈액형 A형 자신의 성격은? 안 좋다 나의 평소 말벌 음.. 음.. 이름이 많다 좋아하는 간식 타코야키 싫어하는 음식 파프리카 휴식시간에 내가 뭘 한다 눕는다 나의 MBTI는? 방송에서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닉네임의 유래 인터넷에 아무거나 막 치다가 나왔다 우리팀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 표식 선수 우리팀에서 가장 친한 사람? 데프트 선수 우리팀에서 가장 독특한 사람? 도란 선수 우리팀원들 제외하고 가장 친한 프로게이머는? 테디 가장 친해지고 싶은 프로게이머 딱히 없다 어렸을 때 꿈? 프로게이머 내 인생의 흑역사는 운거 플레이어 보시고 운거 울어. 음. 학교 다닐 때 내가 가장 잘하던 방법 <웃음> 영어. 내가 제일 잘하는 챔피언 파이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챔피언 럭스. 이유는? 예뻐서. <웃음> 스킨이 예뻐서 스킨이 전투사가 나크 럭스. 서포터가 아니더라도 가장 내가 잘하고 싶은 챔피언은 아필리오스. 이거 잘하면 좀 진짜 깐지난다 싶은 챔피언 리븐. 음. 제일 좋아하는 스킨. 전투사관 학크 럭스 첫 구매 스키? 블류아리 롤은 언제 시작했어요? 2013년 초등학교 5학년 가장 처음에 플레이했던 중견? 마스터 이아 블리츠 크랭크? 블리츠 크랭크 아니면 마스터 이첫 배치 티어는 어디였어요? 브론즈 4 솔랭할 때 우연히 만나면 좋은 프로게이머는? 페이커 선수 이유? 이유? 테이커 선수 만나면 미드 자주 와서, 미드 자주 와서 킬 먹이면, 먹여드리면 면먹또 좋아지지 하 않을까 서포터와 바텀 듀오를꼭 가야 한다면 함께 하고 싶은 프로게임 니엔즈 니은 잘해서 데프트의 어떤 점이 가장 좋아요 성격이 너무 좋다 즐겨 보는 개인 방송이 있다면 T1 선수들 방송 즐겨 보는 유튜브 채널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르다 나는 학교 다닐 때 롤로 이름 좀 날렸다 O 나는 가끔 서포터 포지션을 선택한 걸 포회한다? OS 오 서포터가 아니었다면 어떤 포지션을 했을까요? 원딜 논란을 VS 역천계역천계역천계 VS 서강준 역천계침찬맨 VS 릴카 릴카 어? 네? <웃음> 어? <웃음> 릴카 오케이 솔직히 나는 서포터 중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 OX 오 파인애플 피자 5 x X 팀에서 본인 빼고 1대1 가장 잘하는 선수는? 초비 이제 TMI 인터뷰 고전 질문인데요. 전멸은 D일까요? F일까요? F 데프트 선수는 또 d 전멸이잖아요 d 전멸 유저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요이거 선수가 F면은 F죠 뭐 지금 이제 이거 끝나면 뭐하세요? 퇴근길 라이브? 이거 50만 50다 해본 소감좀 어떠세요? 평소에 좀 해보셨나요? 안 해봤는데 두뇌 전이 제게잘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썸머 시즌 응원해준 팬분들께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썸머 시즌 이제 남은 경기 좋은 이전 내면 좋은 선전낼수 있기 때문에 아, 잠깐 어? 다시 해야 되나? 정서? 남은 경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